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왜 부르셨어요? 처음, 차와, 처요 자, 자, 어, 초, 조심하시고요. 왜, 왜 불렀냐고요? 네.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아유 그게 그 무슨, 그 무슨 계획이냐? 그게 뭐냐면, 여기가 안 돼, 안 돼. 아, 말해도 되나? 안 돼, 안 돼. 여기가 ᄉᄇ거든요? 것안되지 않아요? 여기가 지구거든요? 여기가 캘리포니아인데 <웃음> 여기가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의 저희 리플 동료인 아, 미소 스마일 킴나는 음. 어. 미도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들이를 가기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가 무턱대고 가는 거라 가면 좀 화날 수도 있어요 내 카메라가 들이듯 그의 화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해서 아 그리고 대신 화자. 선물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미도 집들이 한다고 네. 회사한테 말했더니 치킨을 보내주어요 아, 아, 아, 아무 그리고 아 때나 한번 오라 그랬어 었자 아, 기분 나빴으니까 저희 서운하게 들어주셔야돼 <웃음> 그러면 그 집들이 한번 하자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그 그럼, 다음에. 네, 미도 집들이 콘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 그러면 한번 이동해볼까요? 자 고고씽 <웃음> 네, 뭐야 번호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차단한 것 같아. 김미소 미도를 저장해 놓은. 어형 되는데? 차단당이 났다. 똑같은지 뭐 한번 비교해 보자. 왜내전화안 받아요? 너 유진이 차단했어? 어 전화 안하는데 어. 다른 번호 저장해. 아. 아니, 전, 전, 전, 아니 우리 지금 같이 애들 모였는데. 네. 뭐해? 왜나 빼고 모이죠? 이제 너도 모일 거야. 어? 그래요? 응. 집이야? 어 그러면 집 앞에서 기다려 우리가 데리러 갈게 기다리라고? 어집 앞에서 기다려 왜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겠지? 우리가 너네 집 앞이거든 어 뭐니? 너네 집에서 놀라고 너 집들이 아무 때나 오라매 그게 오늘이에요 안돼안돼왜 집에 남자 있어? 안돼 안돼 안돼요 있구나 안돼안돼왜 오늘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네가 아무 때나 오라매 아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갈게요 아니 미리 아, 말했다 대, 아 대신 선물 있어 대신 서, 선물 근데, 있어 근데 선물 있어요 아 왜? 가서 <웃음> 가 좋다좋다좋다자 그러면 촬영 준비도 됐으니까 한번 떠나볼까요? 아 그럼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자 그럼 가보자고요. 오고스틴. 잘 나왔습니다. 자다 다들 와서 오시고요. 대표님들도 네, 좀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나는 네. 좀 들어오시고 방은 좀 정리가 안 되니까 방 들어가시면 저도 제가 좀 기분이 나쁘고요. 어? 거실에서만 공간 왜 이용해 주시면 돼. 본인이 돼요. 이게 이, 안내를 하시죠? 저희 집이니까. 어? 민호야 너도 앉아 편하게. 고마워요. 네, 뭐 아, 제가 아, 또 와. 집들이 선물로 또 집들이 많아서 선물이 있 <목> 응. 음. 바로 바로 바로? 오, 바로! 우리가 선물! 박아주세요. <웃음> <웃음> 진심으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가 좋아할만한 선물들 뭐죠? 누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찜 네. 그래서 김치찜 빼고 딱 준비를 했죠 김치 김치찜 말고 조금 하면 이게 빠질 수 없죠 네. 밥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그러면서 또 바삭하기도 하죠 네, 때론 그쵸, 바삭하고 그쵸, 그쵸. 아, 이 아, 아 이거 히드를 너무 좋는데아 이거 이거 약간 조금 그 퇴근하고 와서 딱퇴 그 어떤 걸뭐 축이잖아요 뭐? 뭐 축이죠 그것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물과 네, 그리고 여름에 춥고 볼때 팍도 때. <웃음> 볼때도또 많이 보죠, 보죠. 아, 야구 아, 볼때 치킨? 야! 야! 치킨과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아, 어떻게 이거 필요? 한 번에 맞추지? 아맥주 필요 없는데? 왜 우리가 필요? 필요해. 아니 뭐, 내가 필요해. 오늘 은번 취해보자. <웃음> 오늘 온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이, 오늘 이집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음. 치킨을 보내준다고 한 곳이 있어요. 그렇지. 어디죠? 바로바로 바로 생활치킨. 아 그렇게 바로 공개하면 재미없죠. 어디게 해요? <웃음> 벌써 다알는데아 방금 말해가지고 알아버리잖아. 생활치킨? 와 아, 아! 대박! 그래서 도착하고 자기들한테 말을 하면은 보내준다 네. 그랬어. 아, 미도웨 집들이 를 축하하기 위해서 생활맥주랑 같이 한 메뉴를 같이 골라보자. 메뉴 메뉴. 원래 생활맥주라고 여기 맥주만 되는 거거든. 맥주 맥주 알아요. 맥주 알아요. 생맥. 아 거기 아, 어. 어, 어, 아, 어. 아, 치킨도 나오구나. 어. 와개 맛있겠다. 왜난안보시죠와개 맛있겠다. 우리도 알아서 할게. 정작 집주인한테 보여주지도 않아. 왜냐 면 우리가 끝까지 선물을 해줘야 네. 돼. 와 비빔면 있어. 어 우리 주말 리 세트로 하자. 아니 혼자여도 괜찮아 세트도 있어. 아우린 혼자여도 안 괜찮잖아. 그니까 어, 개 맛있겠다. 와진개 맛있겠다. 근데 저는 비빔 저는 비빔면. 우리 반반 하자 반반. 어 레드. 아나 비빔국수. 와다 맛있겠는데. 그쵸, 그렇지. 치킨이 메인이니까 양념 치킨 하나, 후라이드 치킨 하나. 그렇지. 어 열무 <웃음> 비빔면이랑 치즈볼까지 시키자. 어 새우 그것도 시키자. 새우? 건데.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일단 시킬까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다 맥주. 어 맥주 왜? 맥주 다섯 예. 개.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죠 오늘 좀 쉬어보자. 누나 왜. 약간 입가에 미소가 좀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소 입가에 미소. 그래서 즐거운미소인더 미소? 웃고 있어 데너 지금 웃고 인데? 너 지금 있는데? 너 오늘 니값파는데 이렇게 이렇게 웃지롱. 미소 이렇게 보면 오쥐 오쥐 내려간 거야. 다시 웃지롱. 오... 아, 왜, 어. 왜 앞에 우리 집이야? 그러면 나한테 웃는 <웃음> 걸로 보이지롱. 아니 미도 뭐해? 미도야. 아니 손님 불러놓고 뭐하니? 방에선 쉬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불렀어 그리고 누 불렀어? 내가 불렀어? 아무 때나 <목소리> 오라면 네가 아 배고프다 나 아, 배고프다 아니, 아, 아니, 아니 언제 와미도야 어? 어? 언제 와 치킨 어? 안온 거야 여보세요? 아네 아, 네. 치킨 왔대 시킨 왔대 와우 아네 예스 1층 문 열어주세요 아,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아 제가 할게요 내가 갈게 나 지금 일어나는 중이야 아나나 갈게 네네이렇게형 제가, 제가 안 다닐게 내가 갈게 내가 일어나는 중이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갈게 고마워 미저야 없어요 꿀싸잖아요, 꿀아요 어. 우와, 개만워! <웃음> 와, 아, 왜 무거워? 아, 와. <웃음> 와, 제가 간다니까. 아, 고워, 미두야. 와, 근데 왜 이렇게 이쁘게포장돼 있어? 그거. 이거 저희 지금 약간 좀 케이스가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꼭 집에 있었던 그 대백과 사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어, 그거네? 이름이 어, 오센스치킨 대백과입니다. 오센스치킨 대백과! 오센스치킨 대백과! 대백과. 와! 와치즈볼왜 이렇게 커? 와! 와! 여기 치즈인가 치즈 봐. 어. 이거 이거 얼굴만 어, 한데? 야, 이거 너무 세우세 세우. 이거 진짜 그거만한데? 뭐? 뭐? 어. 뭐? 뭐? 어. 이거는 뭐야난 또.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야, 이대가 이거 대맥가 사진 실일만 하다. 어. 이거 양념 소스. 어, 소스도 있네? 와. 와. 와! 이거 힘이 들 와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 여름에 여름철에 또 아시잖아요, 열무냉면에. 아, 소스가 아이 비빔면, 비빔면 소스 있었어요. 아, 비빔면, 열무 비빔면. 이거 맥주도 종류별로 왔어요. 와. 어, 어 여기, 여기 누나 있다, 와. 누나, 오, 누나. 미크란즈로아니야 이거. 박스. 부미오. 예. 와. 와. 와.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뭐야? 난이 열무 비빔면 너무 맛있겠어요. 스팸 튀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저 처음 먹어봐가지고 스팸 튀김을. 뭐가요? 그러니까 스팸 튀김 뭐임? 어때요 스팸을 튀긴 거. 와, 아니, 진짜 <웃음> <웃음> 아, 이게... 아, 다거 종수를 먹으면 안 돼? 그냥 못 참고... 야, 이거 같은 거는... 저는 와. 앵그리, 앵그리, 앵그리... 그 뭐야? 프라이드를 <웃음> 먹어보기 전에... 앵그리 버섯 프라이드... 그리고서 이 열무에다가 잔인하게 한 번... <웃음> 이 무더운 여름날 옷을 입혀준다고... 네... <웃음> 아, 아, 이렇게 해서 한입에... 결코 덥지 않아요. 와, 형, 이거는 반칙인데... 이거는... 이거 안 마실 수가 없는 조합인데너 반칙. 너 레드 카드. 나가. 너 이제 그만 먹어. 먹어, 이거 먹어. 어, 맛있다. 겠 어, 양념도 음. 너무. 많아. 나는 응. 새우 일곱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새우 통통만 먹어봐도 될까? 아 응. 먹어, 먹어, 먹어. 응. 하나만 줄래? 너 방금 뭐라고? <웃음> 이거는 뭐야? 새우가 뭐라...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응. 여기 어두워, 집이. 이거 뭐, 이거 뭔 소스야, 이거? 사모라 소스. 보내봐소 젓가락 하나만. 젓가락이요? 음. 이런 젓가락. 아나저우이 따라서 먹어보고 싶어 뭐야 이거 개맛이 야이 야, 진짜 아니야? 맛있어 껍데기에다가 형 이거 빨리 뭐, 뭐야 지금 술 마셨어 없어? 아, 음. 뭐야 그게 그게 뭐예요? 이건 라거예요 약간 달달하고 고소해요 아 달달하고 요음 아, 맛있다 음~~ 음~~, 음, 음 맛있다 아 이게 이 열무 냉면이랑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아 열무 냉면이 개맛있는데형그 음. 그러니까 양념은 무슨 맛이에요? 그냥 입에 들어가는거맞 맛있는 양념 음음 물티슈 줄게 어? 야 오빠 이거 오해맛 이거 오해맛 카드로 돼있어요 아유 여보 <웃음> 치맥 <웃음> 왜 오해 말이에요? 수능 u s u m m e 서 그런가? 우리 아 b 러브 치맥이니까 맥 r s I 씩 하면서 어? 먹 h i 데요 어? 좋아요 h e m c 이 가자. a l d s Yeah, you be mixed to end on to put t h 먹어봐. 우 l Good job. Good job. g 동 o d job. Good job. Good j o 쌀 도넛 응쪽쩝쩝 음~~, 음아 동동세가 미쳤네 그어 응, 완전 맥지 안좋데와 진짜 맛있다 좋아요 좋아요 형 좋아요 추억 내가 옷 입혀줄게 <웃음> <아유>, 와 <우와>. 따뜻해 <웃음> <웃음> <웃음> 형, 반에 반을 흐리는데요? <웃음> 어. 아추자해와 <웃음> <웃음> 형 조합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맛있지. 네. 그러니까 여, 여, 열무 열무 이거 비빔면이 약간 좀 상큼하잖아, 시큼하고 음. 치킨이랑 썩차 어울리네. 보니 음. 미쳤어, 하나도 안 느끼, 안 물릴 것 같아. 음. 맞아, 맛있다. 음. 아 대박이네. 찹찹 음. 도너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들었어요, 음. 어. 어. 찹쌀이 지금 보지 말겠지만, 한입먹었잖는 그냥 아예 찹쌀이 아예 공간이 까아차있어요 와. 그냥 껍데기는 거들뿐. 아, 후라이도 맛있다, 이거, 응. 앵그리버드. 응. 왜 앵그리버드지? 응.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나서 앵그리버드인가? 그렇 그럴... 저는 좀... 맛있는 음식 먹으면 화나거든요 어? 어, 지금 좀 화났어. 저그래 맛있는 음식인데도 욕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에 조은 편이잖아. 광고니까 요은 참아야겠죠? 응. 이 바보. 우리 그리고. 집들이 초밥 잘했지? 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응. 맛있다, 맛있다. 근데 이게 이제 튀김들만 먹으면 사실 느글 느글, 느글 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여러가지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스도 있고, 음. 곁들여 먹을 수 있고, 맥주가 다양하다 보니까 는안 질리는 것 같아. 응, 음, 맞아, 음. 맞아. 어, 짠해, 짠해. 아... 오빠, 미도 집 처음 오니까 어때? 아, 처음 와요? 맞아. 응. 왜? 나만 처음이야? 응. 응. 응. 진짜? 어. 응. 나 영상으로만 봤어. 응, 해가지, 안 불렀으니까. <웃음> 근데 응. 여기 이 정도 집이면 리플하우스가능하님 아이, 뭘 소리해. 정 아니, 리플하우스는 느낌 비슷하죠? 어. 아, 응. 고? 고? 고? 리플하우스 시즌2? 고? 아 여기서 뭘 이쁘라고 하시는지 오늘부터 그냥? 아뭔 소리야 지금부터? 샤워치킨이랑? 나 오늘부터 안 나가 내가 나갈게 나 오늘부터 이것만 먹어 근데 다양한가지로 진짜 매일 먹어도 안질릴 것잖아 까 재구매 의사 있어? 있어요 전 재구매 의사 뿐만 아니라 그냥 간호사의 환자까지 다 있어요 <웃음> 아니 근데 아 근데 약간 이게 술집 통째로 배달오는 느낌 아니에요?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맥주도 맥주도, 맥주도 오고 해서. 아 맥주가 워게 크다 응날좀더 응. 시원해지면 한강 가서 또 먹자 어? 어? 어? 배달, 아 배달 근데 배달 근데 한강에도 배달이 되네 그러면 고열다 고열다고 고열다고 오 좋다 좋다 나 좋아 그거. 아니 한강 가면은 그거 알아요? 이거 맥주 하나만 살려도 줄좀 오래 서야 되는 거? 맞아,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걸로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배달 시키면 그치? 한 번에 다 해결돼 잠깐 응. 음. 그때도 <웃음> 라거, 넌 그때도 밀맥주? 나밀아난 밀맥주 좋은데 IPA도 좋고 밀맥주 음~~ 왜 멈춰나가 추운 거 아니죠? 요즘금라아 음 일단 따라줘 먼저 잘래요? 네 좋아요 네, 먼저 들어서 아, 잘해. 그럼 옆자리 비워주세요 아, 제가 아, 가게요 네. 두자리요 네 자리요 이제 다 먹었으니까 뭐... 뭐야? 진대나 할까? <웃음> 뭐야 갑자기 그... 너, 너 진대 요즘 우리 애안 하잖아 그러게 해. 아 그러네 어. 아 어쩐지 요즘 인생이 허전하더라 그니까 나도 뭔가 요즘 정훈이하고 좀 멀어진 느낌이 들었거든 어, 뭔가 공허했어 저희 진대한테 니까 이제 PD님들도 퇴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니도 집들이 또 초대하면은 이거 맥주 드릴게요. 이거 피지민들 거 하나씩 드릴게요. 진짜 선물 해주신 이 생아치킨 감사합니다. 생활치킨.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케이 빨리 퇴근하세요. 안녕. 안녕. 그래 일단 인사해 그럼 가실 때. 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